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25번째 러블레터, 재회를 믿는 사랑. 재회를 믿는 사랑. 어,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관련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요. 외울 같이 외우고 싶은 영어 문장은 어,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문장은 아니고, look at your life through heaven's eyes라는 제가 몇번 여기서 녹음하면서도 언급했던 문장인데요. look at your life through heaven's eyes. 사실 이 문장은 당신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늘의 천국의 눈을 통해서 이런 뜻이죠. look at your life through heaven's eyes. 어 이거는 제가 감명 있게 봤던 이집트 왕자라는 The Prince of Egypt 라는 그 애니메이션의 그 사운드 트랙 중에서 하나의 제목인데 제가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낙심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살면서 그 중에 어좀 오래 전이지만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제목입니다. 음... 모세 왕, 모세가 이제 이집트 왕자였다가 거의 이제 그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어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면서 진짜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 벼락부자였다가 완전히 그 하층민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 상황을 잘 그리면서, 어, 굉장히 명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러브송, 러브송에 이거를 그 애니메이션 장면하고 같이 퍼왔습니다. 어,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음, 오늘 제목이 재회를 믿는 사랑인데,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뭐, 작은 일에 충성해라, 예, 뭐,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그런 본문이에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 25장의 전후반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The Final judgment,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비유를 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정말 성경이 나오듯이 깨어있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읽어야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 저도 처음, 처음에는 이제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참 귀하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을 또 충성되게 로열하게 할수 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그런 세상에서도 많이 어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많이 사실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어뭐 명품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작은 디테일 같은 데서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맥을 보면 볼수록 재회를 어, 믿는 사랑. 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세 명의 종 얘기가 나오는데 주인의 돈을 맡았던 돈을 책임졌던 이게 그러니까 벌써 이 시작 자체가 그 돈의 주인이 따로 있고 예, 그 주인이 자기, 자식 자기의 소유인 종들에게 예, servant라고. 예, 어, 그니까 혼자 자기 돈으로 뭐 투자를 잘하고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불리거나 또는, 어, 불리지 못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앞에는 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얘기가 나옵니다. 철저히 관계적이라는 얘기예요. 음, 그냥 혼자 자기를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의 성실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주인이 맡기고 지시한 부분을 주인이 없는 기간에 어떻게 어, 주인을 생각하면서 실천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한,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하죠. 어, 120번째 러블렛에서 Take a risk of faith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언급을 하게 됩니다. 어, 이 비유에서 주인이 이제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즉 주인의 존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어, 주인을 그냥 특별한 근거 없이 무서워하고 오해하고 좀 주인 그 나의 주인은 어, 어울리기가 힘든 사람이고 굉장히 좀 주관적인 기준으로 어,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예, 그런 네. 예, 갑자기 저희 갑자기 저희 알바생들 떠오르네요. 예. 제가 어느 한 알바생에게 경고를 했는데 <웃음> 저도 뭐 얘기할 땐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뭐 오늘 그런 관련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 좀 일을 가르치다 보면 어 굉장히 이제 빨리 배워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착착착착 뭐그 이상을 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사장형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더 많은 이제 저는 근무 시간을 원하면 주고 또 매출이 잘 나오면 그 친구들에게 더 보너스도 주고 그래서 저는 그게 선순환이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도 가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이렇게 서로를 믿고 어 저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이 아 우리 사장님은 어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걸 알아주고 또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혼자서 그것을 꿀꺽 꿀꺽 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 진심이에요 예 저는 어 때로는 어, 의외로 배출 잘 나왔다 이럴 때어좀그 친구들이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비를 입금하면 어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이 주셨냐고 어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제자랑 하는 것 같은데 <웃음> 의도하지 않은 건데 어, 사람 쉽게 바뀌지가 않네요. <웃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일단 받아두라고. 항상 이렇게 줄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매출이 잘 나왔을 때 일단 받아두라고. 그러면 알겠다고. 아 그러나 뭐늘 느끼는 것은 그런 이제 믿음 서로에 대한 믿음이죠. 이 친구는 열심히 일을 해줄 것이다. 또 우리 사장님은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열심히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해주려고 하는 얼마나 좋은 선순환인가요? 예, 저는 그런 친구들하고는 어, 제가 이 카페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고 또 이제 카페를 뭐 옮기게 될 수도 있는데 미리 같이 얘기를 해 옮기게 되면은 같이 우리 또 가게를 알아봅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뭐 계속하게 된다면 정리하게 된다면 모를까 계속하게 된다면 여전히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음또 제가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직원이 필요한데 이미 검증된 직원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예. 어, 오늘 이제 그런 비유와 연관이 있어서 옆으로 잠깐 샜는데요 예. 근데 그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나온 것처럼 어떤 친구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최근에 혼낸 친구한테 그랬어요. 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행이 안될때뭐 어, 누구시가 기분이 나쁘겠지만 여기서 함께 일하는 어, 먼저 일했던 사람들을 한번 봐봐라. 어, 본 여러 번 설명 안 해줘도 이렇게 스스로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얘기를 여러 번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고 해야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 뭐 사장님 제가 카페 알바 다른 곳에 산 지가 오래돼 가지고 좀 잘못한 것 같다고 이렇게 좀 태도를 받고 그날 갑자기 네. 이제 정리를 안 했었는데 정리도 열심히 하고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뭐 그렇다면 계속 함께 갈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관련이 있네요. 그래서 이 관계가 그러니까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뭐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일이 되겠죠. 근데 어 그런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대를 얼마나 믿느냐, 신뢰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그 일하는 자세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어 오늘 그 주인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어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런 주인 어 그런 종에 대해서 주인이 굉장히 영어 성경에 보면 또 메시지한 furious란 단어가 나옵니다 경로를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때 제가 띄워놓을 텐데 26절 7절 s 메시지 번역본에 보면 the master was furious 그 주인이 굉장히 경로를 했다고 나옵니다. That's a terrible way to live. That's a terrible way to live. 굉장히 최악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해요. It's criminal to live cautiously like that. 예, 그렇게 조심하는데 좀 잘못된 쪽으로 조심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보면 다 숨겨두고.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어, I was afraid I might disappoint you. 당신 실망시킬지도 모를까봐 두려웠었다. 예, 관계 가운데 어, 이러면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을 때로는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될 일들을 안 했을 때그 관계는 파국으로 이제 치, 치닫는다는 거죠.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Take a risk of faith가 예. 좀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예. 어... 네. 이런 주인에 대한 오해와 뭘 잘못된 이해, 예. 오해죠, 오해. 이걸 보면서 저는 마치 에덴 동산이란 엄청난 선물을 아담과 하와가 창조의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허락한 주인에게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좋은 선물을 받고 어, 그분과 얼마나 즐겁고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이렇게 어울렸겠어요. 그런데 어,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 창조의 그 좋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제 생각이 사랑과 신뢰에 금이 가게 하면서 예, 두려워하게 되고 숨게 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 그 종이 바로 그렇게 그 맡긴 그런 돈을 달란트를 숨겼잖아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아까 말씀 도입부분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5장 이 비유의 이유 내용이 어... 최후의 심판, 또 파이널 저쭈먼트인데 결국 그 작은 하찮아 보이는 이들에게 막한 사람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의 피로를 넉넉히 채울 수 있었음에도 그런 것을 눈을 감아버린 의도적으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 창조의 주인께서 이제 샘을 하신다는 거죠. 파이널 저쭈먼트 최후의 이제 심판, 재판을 하신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근데 그들이 그들의 반응이에요. 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어, 황당해했다는 거죠. 예. 오늘 제목이 어, 제목이 재회를 믿는 사랑인데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렸다든지. 그 다시 만나게 될 자신의 생명의 수여자, 창조의 주인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잘못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 결과 그 창조의 주인과 사랑이신 그분과 영원한 행복에, 영원한 동행에 함께하지 못할 거라는 충격적인 재판 결과, 예. 회계 결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어...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가 처음에 에덴 동산의 시작에서처럼 이 파이널 저치먼트에서 또한 마지막 심판에서 또한 이 끈끈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아, 인간관계 신뢰관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창조의 주인과의 관계의 핵심도 얼마나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주인, 영원한 주인이신 그분의 기준과 성품을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 있는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하고 있는가. 네. 아니면 그런 거다 잊어버리고 창조의 주인 관심 없어. 예. 그분의 기준 아 별로 I don't care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신의 신념대로. 살았던 사람들 예. 나중에 뒤늦게 그분 앞에서 하소연을 해도 때가 너무 늦는다는 거죠 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은 자에 대한 태도와 실천의 중요성을 이전 러블레터에서도 제가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사실 모두 우리 인간 모두는 창조의 주인 앞에서 작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우리끼리는 도토리,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인데 우리끼리는 큰 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도, 그렇죠? 뭐 지위가 높다든지 돈이 엄청나게 많다든지 지식이 굉장히 크다든지 그러나 음,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어, 평소에 내가 작은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 큰 자를 살릴 수도 있다는, 살리고 있다는 것을 예. 어, 네. 제가 또 저희 알바생들 말씀드리잖아요 예.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 알바생들이 굉장히 크게 저는 생각되지는 않았어요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지만 어, 소위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저를 속였던 사람이 있거든요 예. 도움이 된게 아니라 굉장히 큰 피해가 되었죠 저에게 예, 그러나 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어, 그런 작은 자로 보였던 저의 알바생들이 어, 저희 카페와 저를 거의 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독지하는 <웃음> 친구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이걸 들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좀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참 저렇게 저, 할 일이 없나 보다 근그 친구들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하거든요 보면 <웃음> 예, 자기가 응원하는 그 스타에게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하거든요 예, 또 자기들의 삶의 어떤 활력소를 얻고 어,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면 음,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대상이나 행동들이 어, 그때로는 <웃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때로는 어, 나를 살려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할 때면 그분은 작정하고 작은 자들 가운데 스스로 작은 자가 되셔서 오셨다는 거죠. 신의 아들이신데 예, 얼핏 생각하면 당시에도 최고의 신분으로 오실 수 있었을 것이고. 당시에 가장 좋은 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좋은 가문에 예, 그렇게 왜 못하셨겠어요. 그런데 가장 작은 민족 당시에 압제받던 로마의 압제를 받던 우리가 일본에게 예, 식민지의 역사가 있듯이 그 이스라엘 예, 최악의 상황 또 목수의 아들 또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촌구석 이런 결정들이 어떻게 이게 우연이겠냐고요 가장 제혜로우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가 있으셨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다 계획이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 사실은 예, 스스로 크다고 하는 사람보다 다 작은 사람들이 더 많죠 세상에는 어느 나라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민이라 뭐 여러가지 표현을 하지만 네 음. 철전 의도와 계획의 실천이셨음을 성경을 볼 때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미리 어 약속이 되었었고 예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성취가 되셨어요. 가장 낮은 죽음까지. 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가장 낮은 죽음. 그분과 우리가 제외하게 될 텐데 크리스천이라면 예. 오늘 그 영어 제목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눈 거기 그것과 하나님의 눈 천국의 눈은 참 다르구나 이러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고요 음. 네, 그래서 음그 아까 말씀드린 To Heaven Size 라는 그 곡을 꼭뭐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 해석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그 굉장히 은혜로울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요즘에 조금 과로를 해서 몸이 조금 안좋은데 예, 좀 있다가 코로나 검사를 혹시 코로나 <웃음> 코로나 걸린 건 아니겠죠 그래서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예.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